안녕하세요. 그 표만든 남자 신성준이사들입니다. 아주 <웃음> 좀 민망한데 음 오늘 저번에 약속드렸던 기부 컴퓨터 완성 다 하고 주말에 가져다 놓을 예정이거든요. 천 양원이라고 대전에 소재 있는 보육원입니다. 아...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기부했을 때 고사양 컴퓨터 뭐한두 대보다는 저사양 컴퓨터 네 대로 기부하는 게 좀더 많은 원생한테 뭐 가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거 충분히 받아들여서 요번에는 시스템을 조금 변경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셀카모델때 너무 못생겼다 흐... 자 여기 보시면은 4대 준비했는데요 음 안에 좀 빛나는 led 메모리 하고 개일 메모리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1650. 요거 두 가지는 그 웨이코스에서 지원을 해줬고요. 모니터는 LG 모니터인데 LG 모니터 총판 해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4대 지원해줬습니다. 근데 또다 지원만 받으면은 너무 양심없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구성했는데요. 음, 뭐 케이스는 C20. 그리고 파워는 많이 파워. 안에는 이제 스틸 레전드 보드랑 그리고 사자 쿨러도 하나 달아주고 저게 아마 팔라딘 400 특가했던거 거기다가 ssd 는 요새 이제 s31 하고 p31 유행하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뭐 넣었지 아 cpu 는 1400f 하면 3300x 를줬어요그픽카드 3개는 제공 받았는데 1개는 부족해서 제가 매장에 있던 1660 슈퍼 하나 까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4대 구성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주변기기 있잖아요 헤드셋이나 아니면 사운드바 장패드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아 키보드 마우스도 웨이콧에서 지원해줘서 완전 풀셋으로 나갑니다. 음, 사양은 그 높지 않지만 그래도 i5급 정도의 1650이나 1660 싶으면 원생들이 간단한 게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어 이거 <웃음> 뭐 전달하는 거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전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입구에서 내리는 것까지만 찍을게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원생들 얼굴 노출되는 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품 앞에 입구까지 두고 가는 것만 딱 찍고 오늘 기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도움을 주신 웨이코스 그리고 해지 시스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도 충분히 저한테 도움 주신 거예요. 여러분 후원한 돈으로 같이 마련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도 뭐 기회가 되면 은 이렇게 기부를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할 겁니다. 여유가 없어서. 여튼 여기서 마무리.